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입니다 여러분 정답자 발표 많이들 기다리셨죠? 이제 곧 정답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eah. you. Yeah. Yeah.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. 참여해주신 부평구민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.